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임금 등 매우 높은 신분에게 명함을 받는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승진을 하게 될 것이며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에 합격하게 되리라 본다. 또한 뜻밖의 행지를 하게 될지도 모르다. 대형 어선이 물고기를 가득 씻고 귀향하는 꿈 인기 있는 사업에다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징처 행지 수가 있는 좋은 꿈 도깨비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생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은보화를 안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뜻밖의 행제가 생겨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행운, 재물, 돈, 희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나 어머니가 독에 쌀 잡곡을 부어주는 꿈. 집안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륜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기운이다 동굴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돈을 벌거나 재물, 기금속, 물건, 먹거리 등행재가 있음. 돼지 떼가 나타나 자신의 길을 막는 꿈. 행재할 꿈이다. 복권 등 경매 등. 돼지요리 안에 똥이 수북이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징처 돈, 횡재수,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돈을 만지게 되며 사업이나 집안 살림이 크게 일어나고 이권과 재물이 생길 것입니다. 땅 속에서 오래된 보물을 발굴하는 꿈. 횡재 보물 학식 등의 이득이 생김. 땅에 떨어진 금시계를 줍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기분이 날아갈 듯 좋다. 재물, 돈, 물품이 들어온다. 똥도미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횡재, 재물 등의 길조이다. 똥이 산도미 같이 수북히 쌓인 꿈. 지신, 경제, 재물, 돈, 금융, 보험, 단자회사, 상품, 식품, 식복, 먹거리, 선물, 광고, 정보, 뒷거래 등을 상징한다.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 행재먹을 곳, 선물, 결제, 계약, 낙찰, 성취 등이 발생한다. 똥지개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행재 목돈이 생긴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운이 따르는 아주 재수 있는 꿈으로 행재할 길몽이다. 마당에 큰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꿈. 벼락 횡재로 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과 식복이 생기고 먹거리가 풍요하다. 마당에서 사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사업 발전, 재물, 무역, 횡재 등이 있다. 많은 벌떼를 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횡재 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맑은 물에 가지를 깨끗이 씻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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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행제, 물품 등을 힘안 들이고 거저 죽는다 물을 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 및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사업 발전을 가져다 주고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복 등으로 재수 대통하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를 한다. 행제, 돈이 생긴다.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황소만한 문어를 잡는 꿈. 무역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행재를 하게 된다. 바닷물 위에 떠있는 황소만한 돼지를 건져내는 꿈. 행재수가 있어 많은 재물이 생긴다. 무역업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밭에서 멧돼지를 잡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재로 인하여 집안의 희소식이나 파티를 열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밭 창물이 대풍년이 드는 꿈. 바짝물이 대풍년이 되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재산을 얻고 외외에 행재로 돈을 많이 모아 행복이 가득하다. 백발 노인 한의사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 재물 등이 있다.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꿈을 꾸게 되면 큰 목돈이 들어오는 행재수가 있을 징조다. 부엌 천정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집안의 잔치 관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행재 재물, 돈, 먹거리 등의 기론이다. 부엌이 불나는 꿈 부엌에서 불이 나서 활을 타오르는 꿈을 꾼 사람은 행재하여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긴급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도 볼수 있다. 상초 줄기마다 우유빛 유액이 흐르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린다. 행운의 젖줄을 빨게 된다. 재물, 돈, 행재 창작 수출 등이 있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운이다 송장을 얻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횡재 재물 목돈 행운 등이 있다 살 가게의 쌀과 잡국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본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오는 등 먹을 복 사업 발전 횡재 등을 암시 연어가 맑은 물에서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꿈. 뜻밖의 횡재수로 뭉주인 창자를 채워준다. 승진, 당선, 합격, 학업 향상, 사업성과 증진 등이 있다. 연구차를 타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엄청난 거금을 손에 거머쥔다. 재물, 돈, 대출금 등이 생긴다. 옛날 돈 뭉치를 당해서 죽는 꿈. 뜻밖의 횡재수로 인하여 때 빼고 광낸다. 이부자리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 대통하게 된다. 행재 사업의 발전이 있다. 일꾼들이 쌀 가마니를 짊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꿈. 행재수나 진행하던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될 좋은 친척. 자동차에 꽁치 글짝을 가득 싣고 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식품, 선물, 행재 등이 있다.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 강이 되는 꿈. 무기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행재 재물이 들어온다. 장롱 속에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적금이나 개떨을 타게 된다. 뜻밖의 행재를 하여 많은 거금을 만진다. 저수지에서 뱀장어를 무더기로 잡는 꿈. 신이 주신 제복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재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론이다 저수지의 맑은 물에서 송장을 건져내는 꿈. 키라미를 낳다가 황금잉어를 잡는다. 뜻밖의 횡재하여 거금을 만지게 된다. 전신이 인분이나 소변통에 빠진 꿈. 압취를 느끼지 않으며 큰 행재수가 생긴다. 조기때가 바닷가로 몰려오는 꿈. 뜻밖의 호응을 맞아 일억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재, 경제적 호황을 맞는다. 조상이 주는 물건을 받는 꿈. 행재를 하거나 유산을 상속받는 등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온다. 친구하고 싸움을 하다가 코가 터져 피를 흘리는 꿈. 어떤 일을 하다가 우연히 횡재를 만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코끼리가 똥을 왕창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잘 되어 성과가 나타나거나 횡재수가 있을 꿈. 코끼리가 집안에 맑은 물을 뿌려주는 꿈. 집안에 경사 스운 일이 있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다. 재물, 돈, 횡재수가 있다. 트럭 가득 곡식이나 동물 상품을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등 횡재수가 있음. 트럭에 사금이 가득 실려있는 꿈. 사업이 잘 풀려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될 것이며 재물과 관련되어 행재 재수, 운수대통을 암시. 호랑이를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 보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꿈. 뜻밖의 행재를 하여 엄청난 재물이 생긴다. 은행돈, 목돈, 갯돈 등이 생긴다.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물품, 식보. 재수 대통 등의 기룐이다. 황금 바위가 빛이 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일확천금을 거머쥔다. 황금 덩어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뜻밖의 신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재물과 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이 생긴다. 황금 두꺼비를 잡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사업가는 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강태공은 뜻밖의 월척이 넘는 대어를 낚아 쾌재를 부른다. 꿈같은 행재수로 거금을 만지게 된다. 흰 돼지가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꿈. 교육사업, 병원, 유경사업, 생산 등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등 재물과 횡재일 뜻함. 행재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